때는 바야흐로 2017년 1월로 돌아갑니다. 내 나이 28. 군제대 이후 나름 명문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 증권사에 다니고 있던 학교 선배에게 아주 좋은 찌라시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써니전자를 빨리 사라고 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선배를 보면서 저는 뭔가에 홀린 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400만원과 엄마를 엄청난 설득 끝에 2천만원을 받아내서 총 2,400만원으로 써니전자를 매수하였습니다. 정말 제게는 큰 돈이었죠. 이때부터죠. 저의 오늘날의 화려했고 기참한 주식 인생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연일 상승을 하였고 8,980원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120%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서는 매도를 진행하였고 계좌에는 5천만원이 넘게 쌓여있더군요. 어머니께 천만원을 드리고 친구들과 열심히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슬프게도 주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걸 몰랐으니 지금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래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던 저는 주직에 미치게 됩니다. 정말 그 이후 열혈 경제학도가 되었죠. 졸업을 앞두고 증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던 터라 중간중간 모의투자를 통해서 3등도 두어 번 해보고 4등, 5등, 6등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상위권 성적을 거둬들이고 있는 저로서는 데이트레이딩에 대해서 마스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가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받는데 힘들게 영업을 하며 선배들 눈치 보고 상자한테 욕먹어 가면서까지 일하는 회사 생활이 마음에 들리가 없었습니다. 입사 4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합니다. 증권사에서 배운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사 후 전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른 증권사에 취직한 동기 한 명과 술을 마시면서 같이 하자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잡아먹자며 제가 꼬셔보았습니다. 그 친구도 지긋지긋한 영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고 전업을 결심한 저를 부러워하며 눈을 찔끔 감으면서도 퇴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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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던 형은 돈은 크진 않았지만 서로 코치를 해주며 열심히 하니 우리의 계좌는 눈덩이처럼 불어 나갔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7시에 원룸으로 출근하여 미 국장을 분석하고 장 끝나고 6시까지 다음날 할 종목을 검색하고 나서 둘이서 퇴근이라는 거창한 단어와 함께 고급식당에 가서 매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몇달후 형과 함께 대형 승용차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도 새 차로 같이 구입하고 거기다가 제가 그형님차 사는데 천만 원을 보태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 안 차는 행동이죠. 그런 소문이 어느덧 친구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물론 달라진 제 모습의 친구들은 모두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같이 전업하려고 꾸졌던 증권사에 다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왜 개인이 돈을 벌수 없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 친구의 말의 결론은 주식에 있는 돈은 그냥 돌고 돌뿐 지금 번 돈이 번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다가 나중에 더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뿐이니 그 돈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이자를 붙여 토해낸다는 사실을 명심해. 진정한 주식시장의 승리자로 남고 싶다면 지금처럼 가장 많이 벌었을 때 그만둬. 네가 투자를 계속하는 이상 영원한 승자가 될수 없어. 지금 우리 객장에도 옛날에 필명만 되면 다 알만한 분들이 가끔 놀러오셔. 그렇지만 주식에는 손을 대셨다고 해. 근데 참그 친구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인가 어렴풋이 지나가는 뉴스로 본 것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폐렴으로 인한 감기로 사망을 하였다느니 무심코 넘기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지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대 유행으로 바뀌고 코로나 대풍낙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불어나자 중장기에 비중을 많이 실어둔 저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 종목이 하락하면서 연일 쏟아지는 매물의 장에 단타로 아무리 벌어본 들 중장기 포트에서 반토막 나기 시작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제 모든 걸 잃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상황은 그 형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 둘은 그때부터 한동안 원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였지요. 그러나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이겨내기요. 말 그대로 원룸에서 폐인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1600포인트 정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락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어머니께 부탁하여 평생 모은 돈 1억을 그냥 두면 뭐하냐며 제가 불려주겠다고 하자 옛날에도 불려드렸고 지금 저의 위치를 알고 계셨기에 한치의 의심 없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600을 떼고 내려갔습니다. 하... 머리가 하얗게 되고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바이트가 나올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1450포인트가 깨지면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하고 있었고 정확히 2020년 3월 19일 장대음공으로 1450포인트를 장중 깨고 말아버렸습니다. 뒤도안 돌아보고 모두 손절했습니다. 4억원 가까이 되던 계좌는 300만원으로 쪼그라들 있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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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주 하나 없이 소주 네병 정도를 마신 것 같네요. 깨보니 또 다음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 가족들 전화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왠지 여기로 올것 같아서 서둘러 나와버렸습니다. 같이 했던 형에게 와서 보증금이라도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내고 나와 길거리를 방황을 하며, 첫날은 찜질방에 가서 자는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면실에 누워서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누나 생각, 한 달만 있으면 누나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는 갈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너무 답답해서 찜질방에서 나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구인광고 신문을 보다가 경북 구미에 있는 휴대폰 부품공장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숙식 제공만 되는 곳으로 찾아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터미널에서 첫 차를 기다려 구미로 떠났습니다. 가자마자 면접을 보고 나니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많이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누나 결혼식도 가지 못하고 한 달쯤 지나 월급 통장을 확인해 보는데 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저희 누나였어요. 그때 당시 핸드폰도 버리고 나왔는데 메일로 확인하니 누나가 한 통의 편지를 써놓았더군요. 아빠랑 엄마랑 진짜 매일 이 걱정만 하고 있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생각해.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쁜 생각만큼은 하지 말고 건강해야 해.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냈어야 할 주식과의 인연을 다시 돈이 생기니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분명 스윙으로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주제은 도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벌면 잘 벌리니 해야 되고 잃으면 잃는다고 분전 때문에 계속해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두고 며칠 쉬면서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딱 1년만 해보고 그 뒤로는 무조건 손 뗀다. 천만원으로 1억도 못 만들면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절대 투자금 늘리지 않고 나머지 받은 월급으로 쪼개쪼개서 쪽에 1년 생활비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절대 손대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구미에는월 10만원짜리도 있더군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공장 옆이라 좀 시끄러웠지만 거기보다 싼 곳은 없으니 만족했습니다. 그 방에서 첫날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재기할 거라고 6월 1일 일찍 일어나 pc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hts를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주가는 어느새 2000포인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금 억울했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따다가 잃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옛날 만큼 잘 되진 않았으며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군 이라고 생각했죠 장이 끝나면 열심히 분석하고 유튜브, 외증권 사이트, 카페, 단톡방 등등 고수들의 계좌를 보며 매일같이 나도 곧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윙, 데이, 스캐할거 없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죠 그러다 초단타 스일이 가장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절만 잘하면 예전처럼 망하는 꼴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다음날부터 호가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큰손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살때 같이 사면 두 호가, 세 호가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잠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좀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열심히 분석을 했죠. 그러기를 렀다. 코스피 지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대세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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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매일 증권 사이트를 기웃거리며 기법이나 찾고 단톡방에서 종목 구걸이나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개미 중에 개미라고 합니다. 역대까지 그런 바보 같은 리딩방에 속으면서도 돈을 벌었었던 게 신기하다. 나는 네가 좀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친구를 보내고 다시 이것저것 생각해봤습니다. 그때보다는 깨우쳐지는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다지만제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했는가 봅니다. 또다시 호가창을 보며 하루하루 갔습니다. 점점 생활비가 줄어들고 있었죠. 주직으로 버는 돈은 없고 월세보다 PC방비가 더 많이 나오니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잠깐 호프집 알마를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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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이런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멀미가날 정도였으니까요. 큰손들이 물량을 가져간다 싶어 따라 들어가면 더 큰손들이 매물을 던지고 손절하면 또다시 더 큰손들이 매수하고 와 이건 정말 세력들 마음대로 움직이는구나 또다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우리나라 아니 전세계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계좌는 마이너스 50만원. 진짜 웃음이 나더군요. 그때가 2020년 작년 6월이었죠. 다지만 1년은 다가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니. 점점 더 어두워지는 표정 속에서. 그렇게 며칠 뒤에 오프집 사장님께서 일을 마치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친구도 없고 속시원히 얘기할 사람도 없었는데 사장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란 놈이 꽤나 궁금하셨답니다. 나이는 서른아나 놓았으면서 전업한답시고 집 나와서 이러고 있다며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자네는? 가장 어려운 주식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알수 있을까? 빠르고 큰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빠르기가 자네가 생각한 만큼의 속도일까? 내가 지금 자네에게 들은 이 이야기는 꽤나 길게 느껴졌네. 결코 빠르지가 않았어. 하물며 큰 돈이라는 건 잡히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이지. 자네가 주식을 포기하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만 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야. 지금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등지고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면서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를 그큰 돈의 희망만 가지고 매일같이 초라한 생활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삶의 선택이 수천배가 아니 수만배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빌고 정말 작은 것에 행복을 느껴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바닥 생활을 충분히 했으니 돌아가면 분명 깨달을 것이 많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일요일 경 휴무라서 한참을 생각하며 걸어다녔습니다. 마티즈에서 내리는 제 또래쯤 돼 보이는 남자와 예쁜 와이프 거기다 두 명의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한 아기는 아빠 품에 안겨있고 다른 자녀는 차에서 내려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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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350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거라도 남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거기다 남은 생활비를 더하고 알마비까지 정리하니 500이 넘었습니다. 또 호프집 사장님께서는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하니 차비를 10만원이나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2021년 6월 따스한 햇살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가기 전 먼저 누나한테 전화를 해놓기는 했지만 좀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뒤 부모님 가게로 찾아뵈습니다. 었 어머니는 제가 온다는 소식에 가게 밖에서부터 한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다큰 성인이 길 한가운데서 펑펑 울었죠.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그런 어머니를 보고 길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저희 모습. 저에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엄마는 연신 괜찮다고 고생했다고 하십니다. 가게 앞에서는 아빠와 매형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울음을 참으시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십니다. 누나도 그냥 제 손만 만지며 매형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주식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 매형 가게에서 일을 배우며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저축도 하고 매주 우리 가족들과 누나의 조카들까지 함께 나들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친구들도 모두 저에게 잘했다며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평범하거든요. 결혼한 친구도 있고 노총각인 친구도 있지만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꼭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껏 주식이라는 큰 바위를 깨뜨리려고 계란을 계속 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바위를 깰 수는 있지만 정말 힘들고 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그긴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식으로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다면 자기 일을 가지고 정말 없어도 되는 여윳돈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안 해도 상관없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자기 본업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앞날은 언제나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